오늘은 오빠랑 밖에서 데이트하는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빠가 지금 퇴근 중이라서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<웃음> 퇴근하고 같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Thank <laughs> you. Yeah! 한층 뚱뚱해져있 <웃음> 네, 맛있어 어우, 안 되겠다. 딱리네 맨발. 맨발. 저희 이제 집에 들어왔구요. 오빠는 퇴근하고서 저랑 고기먹고 데이트한거라서 지금 씻고있고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오늘 오면서 올리브영에서 산거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. 하나 쓰고 있는 잡티 세럼인데요. 이거 진짜 한 8통은 쓴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진짜 좋아요. 이거 진짜 수분이 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. 제가 요새 꽂힌 과자가 있거든요. 미니스타에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. 이거 아세요? 페이스북에 봤던 건데 이게 구운 감자 맛 과자인데 안에 또 감자가 또있어요 진짜 맛있어요. 완전 이제 있는 거다 사왔습니다. 그래서, 있는 거다사어요 그래서, 한번 보드릴게요 이렇게, 보면은, 다 먹었다. 여기 안에, 감자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음. 진짜 맛있어요